사랑합니다. 여기는 대구에 있는 국공립 AK아이터 어린이집입니다. 저는 안전담당자 이윤경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교육 사례를 살짝 보여드립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하나. 감염병 및 보건 위생관리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의미로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연관계획에 지역사회 연계로 4월 자연사랑 캠페인이 있었는데 이웃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임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 우리원 로고로 직접 만든 가랜드도 걸고 긴급 보육 원화들과 팻말도 만들고 이웃 주민들에게 손세정제로 손소독도 하실 수 있도록 하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합니다. 긴급보육원화들의부모님의 걱정되시는 마음을 읽어 감염병 관련 부모님 동의서를 만들어 안전수칙에 대해 안내드리고 원내에서 활동시에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하며 활동하고 둘, 있습니다. 생활안전부분입니다. 교사가 먼저 손씻기 영상을 찍어 키즈 노트 알림장 공지사항으로 올려 가정에서도 함께 할수 있도록 공유하였습니다. 그러자 가정에서 손씻기 한 영상을 찍어 보내주셔서 함께 소통할 수 있었고 어린이집에서도 모두 함께 손을 씻을 때볼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집만의 손씻기 포스터를 만들어 밤마다 붙여놓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로 손 씻기 영상을 보내주신 분들 중 일곱 분에게 손 세정제를 선물로도 드렸답니다. 네. 성폭력 아동학대 예방교육 부분입니다. 우리원은 전 교직원이 모두 핸드폰에 아이지킴콜 112 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입교사 OT 때 교육과 함께 제일 먼저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교사회의 때마다 돌아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함께 공유하고 싶은 성폭력, 아동학대 사례들을 들어보고 우리들이 할수 있는 일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보고서도 씁니다.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안전교육에 대한 회의도 이루어진답니다. 넷. 실종 유괴의 예방 방지 교육입니다. 여러가지 영역활동과 연계하여 일상생활 중에 다양한 안전교육이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모님과 함께하는 안전교육으로 경찰관이신 어머님과 친근한 교사가 원아들에게 보여줄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익숙한 노래를 개사하여 자연스럽게 안전교육을 하고 있답니다. 영상은 경찰관이신 서홍규 어머님과 할머니의 봉사로 함께 제작한 실종 육의 예방교육 영상입니다. 친구들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보기로 해요. 아이터 숲속에 귀여운 아기 토끼와 엄마 토끼가 맛있는 딸기를 따서 먹고 있었어요. 엄마, 너무 맛있어요. 그래, 정말 맛있네. 갑자기 아기 토끼 혼자서 더큰 딸기를 찾아 낯선 속으로 깡충깡충 뛰어가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에 어쩌지? 여기가 어디지? 음, 아주 멋있게 생긴 아기 토끼잖아. 안녕, 아기 토끼야. 누구를 만나러 왔니? 늑대 아저씨, 엄마 찾아주세요. 딸기 찾으러 왔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 그럼 나 따라가면 엄마 찾아줄게.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아기 토끼를 데려간 늑대는 날카로운 이빨을 보이며 아기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아기 토끼의 비명 소리를 들은 날아가던 독수리가 부리로 늑대를 주으며 아기 토끼를 구해주었어요. 토끼야 낯선 곳에 혼자 다니면 위험해. 내가 엄마 토끼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 줄게. 가자. 독수리 덕분에 아기 토끼는 엄마 토끼를 만날 수 있었답니다. 친구들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됩니다. 다다다다 소리 지르다 약속해. 중, 성 친구들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위험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선생님 손꼭 잡고 다녀요. 약속해요. 우리 어린이집에서 실천하고 있는 안전교육 어떤가요? 함께하는 안전교육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